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고요 이 사람과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성적인 매력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성적인 매력들이 그 사람에게 잘 전해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모든 남성들이 또 줄을 서는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예뻐서 호감을 갖기는 해도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 성적인 매력이 어필되지 않아서 그게 고민인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인 매력이라는 것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스킬을 사용하느냐 어떤 작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내 남자가 여자로부터 성적인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쁘다는 것에도요 어쩌면 청순하게 예쁜 사람이 있고요 섹시미를 과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느끼는 성적인 부분은요 어쩌면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봤을 때 연예인들 중에도요 참 여리여리하게 예쁘고 다소곳한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에 비해서는 그리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면요 참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매력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남자들 머릿속에는 성적인 매력이 많이 어필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떤 남성적인 매력이 그분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성적인 매력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걸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덜 여성스러운 느낌이거나 덜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남자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분들을 보면요 오히려 약간은 남성틱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남성분들이 너무 여리여리하고 여성여성한 소녀같은 느낌보다는 요 약간은 와일드하고 강렬한 느낌의 여성에게 끌린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만 가지고는 성적인 매력이 사실은 좀 반감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소 우아하고 단아하고 아주 예쁘게 생기진 않다더라도 성격이나 말투, 눈빛에서 충분하게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약간은 남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남자들이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녀가 은밀한 상을 나눌 때 역시 요 차분하게 가만히 있는 여성보다는 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리드하려고 하는 여성에게 분명 남자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나는 참 여성스럽고 예쁜 이목구비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데 왜 나는 성적인 매력을 잘 어필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가끔 내 안엔 남성적인 매력이 잘 풍기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느끼는 어떤 성적인 매력은요 아주 남성적이라기보다는요 약간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졌을 때더 성적으로 끌리게 되잖아요 몸이 아주 우락부락하고 거대한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기보다는요 적당히 남성적이면서도 그 안에 여성미가 풍기는 사람에게 우리는 분명 성적인 매력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분명 여성이라서 끌리는 거고요 여자는 남성이라서 끌리는 건데요 이 남녀가 가장 성적으로 강렬하게 끌릴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면요 아주 여리여리한 여성이 남성적인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중성적인 성향이 좀 도드라질 때 또 아주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에게 약간은 여성적인 매력이 도드라져서 역시 중성적인 느낌이 풍겼을 때그 지점에서 아마 두 이성 간의 성적인 매력이 가장 어필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